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토요 컨텐츠인 블록인포 카드 뉴스로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블록인포 카드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21세기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단연 IoT, 사물인터넷 기술을 꼽을 수 있는데요. 사물인터넷은 유선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보다 진화된 단계로 세상의 모든 물건의 통신 기능이 장착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상호 소통이 가능한 인프라를 뜻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을 하여 기존의 수동의 방식 및체어 감지 등을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스템인 거죠. 네, 특히 IoT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많은 4차 산업 신기술 중에 상용화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진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스마트홈부터 차량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스마트 자동차, 전기공급자와 소비자가 지속적인 통신을 통해 전력 최적화를 이루는 스마트 그리드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IoT에 연결되는 사물기기의 수요가 2020년에는 무려 300억대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만큼 그 중요성과 대중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에 따른 우려도 존재합니다.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해킹되지 않도록 사물 인터넷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IoT는 중앙 집중 형태가 가질 수밖에 없는 단점인 개인정보가 탈취 및 독점되는 빅브라더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 문제는 중앙이 아닌 모든 참여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분산형 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신기술들 중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 할까요? 단순 IoT 기술에 비해 블록체인 기반 IoT가 지니는 장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수결 기반으로 정보 왜곡을 방지하는 증명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위변조 문제로부터 매우 안전한 편입니다. 즉 블록체인의 구조는 정보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보의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중앙서버도 필요하지 않아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IoT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느린 속도죠. 수많은 데이터를 대조하면서 동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이 높은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법 거래대금과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블록체인에 관련한 명확한 제도의 확립 및 마련도 해결돼야 할 문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된 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자체에 대한 해킹 우려도 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 유사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블록체인 기반 IoT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죠. 네, 언급했던 문제들의 해결점으로는 오픈소스인 블록체인 기술을 목적과 요구 수준에 맞도록 검토 및 보완 가능하고 또한 DAG, DLT와 같은 다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미래의 블록체인 기반 IoT 산업을 이끌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오타인데요. 아이오타는 블록체인으로 사물간 각종 거래를 처리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아이오타라는 이름도 사물인터넷, IoT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 아이오타가 비트코인의 거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탱글이라는 거래 기록이 서로 얽히고 설키게 만든 거미줄 모양 분산 원장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확장성 및 높은 수수료와 같은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물 인터넷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프체인입니다. 러프체인은 상대적으로 해킹의 위험이 높은 IoT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보안 관련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플랫폼인데요. 소프트웨어 계층 개발자가 탈중앙화된 드라이버 IoT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개발을 위해서 호환되는 추상화 레이어를 제공해서 드라이버, 프로세스 제어, 메모리 제어 등 내장형 시스템 개발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쉽게 건너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누구나 모든 디바이스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 IoT 운영체제 솔루션과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개발 장벽을 낮추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만나보신 프로젝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상용화에 관련한 이슈인데요 IoT와 블록체인 이렇게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기술의 융합이라는 시도는 좋았으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유인점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사물인터넷이 4차 산업의 주역이 된데에는 상용화를 원활하게 이뤄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되어 다시 상용화 부분에서 퇴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존재하는 블록체인 기반 IoT의 상용화 이슈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없을까요? 네, 이 부분에서 주목해볼 만한 프로젝트가 바로 IOEX입니다 네, 현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업데이트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OTA 서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트래픽이 유입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다운로드 되는 것은 시스템의 로딩 및 연결 기능에 큰 문제가 되겠죠. 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및 운영 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제조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네, 심지어 제품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IOEX는 부트 스트랩 노드와 피어 노드를 연결하여 IoT 하드웨어 회사를 위한 B2B2C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안전하고 분산된 네트워크는 전세계의 장비 제조업체, 콘텐츠 제공업체 및 심지어 개인이 분산된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성,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구축될 것 같은데요. IOEX는 온라인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일반 및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여 생태계 체인을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용자가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할 유인점이 확실히 존재하는 IOEX에게 블록체인과 IoT 두 기술의 융합 그리고 성공적인 상용화를 이뤘다는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용화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과는 별개로 현재 어떤 형태로 실생활에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원활한 생태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과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신뢰의 관점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연결고리를 잘 살린다면 여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꼽히는 다른 기술들과 융합했을 때 새로운 수준의 신뢰의 지평을 열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